8월 31일 방송된 tv조선 바람의 남자들 에는 방송인 김성주와 박창근 그리고 jk 김동호 김채원 펜타곤의 진호와 키노가 출연해 라이브 공연을 펼쳤습니다. 박창근이 부르는 산울림의 무지개 를 시작으로 화천에서의 본격 버스킹 이 펼쳐졌습니다. 박창근 특유의 맑은 목소리로 전하는 희망의 노래는 듣는 이들을 절로 미소짓게 만들었는데요. 또 박창근은 조동진의 제비꽃을 선곡해 감성에 젖어들게 했습니다. jk 김동욱은 김성주의 깜짝 신청곡인 김광석의 서른즈음애를 박창근 펜타곤 진호와 함께 소화했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로 들려준 서른즈음에는 원곡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고 완벽한 화음은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창근이 수영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게스트로 출연한 jk 김동욱은 수염이 나이가 드니 하루만 지나도 지저분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창근씨가 제 수염을 보는 눈빛이 범상치 않다 라고 이유를 물었는데요. 그러자 박창근은 제 수염도 닮았다 라고 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jk 김동욱은 자국이 조금 있으시다 라며 놀랐고 박창근은 면도 안하면 저렇게 된다. 생각보다 수염은 많다 어디서 보던 수염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천에서는 바람의 남자들에서만 볼수 있는 명품 듀엣 무대도 이어졌는데요. 박창근과 김채원이 들려주는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는 박창근의 목소리에 김채원의 완벽한 화음이 사랑스러운 무대를 완성했고 하모니카 연주는 청량감을 더했습니다. 또 jk 김동욱과 박창근이 부르는 신촌블루스의 골목길은 극과 극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의외의 꿀조합으로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